언약, 체 만, 식. 덕새는 어머니가 두드리다시피 해서 깨우는 바람에 겨우 일어나 앉아 쥐어뜯듯이 눈을 비빈다. 좋게 더 잡시다. 아직 초저녁일 텐데 뭘 그러는구라. 그는 잠에 취한 목소리로 이렇게 두덜거린다. 마당의 편 밀집방석에서 저녁 숟가를을 놓던 길로 쓰러져 이내 잔 가늠은 않고 워낙 잠이 고단하니까 때를 쓰는 것이다. 야, 야, 초저녁이 다 무엇이냐. 저달좀 보아라. 밤이 벌써 이 시기였구먼. 어서 정신 차려갖고 논에 좀 나가보아라. 네 아버지 지대리 걷다. 어머니는 그래도 타이르듯이 재촉을 한다. 덕새는 할수 없이 괴춤을 추고 일어나. 책이. 울어에는꼭울 아빠 생각만 하고 있단 게. 하고 두덜거리면서 쌀이 문으로 어슬렁 어슬렁 걸어나간다. 어머니는 그뒷꼭지에 대고 욕을 퍼붓는다. 저런 망얼놈무 자식. 그럼 너는 스무살이나 처먹은 놈의 자식이 늙은 애비만 밤새도록 농코에가 앉았으라고 하고 너는 초저녁부터 잠만 쳐 잤으면 좋겠냐 덕새는 그러나 들은 채도 아니하고 가뜩이나 두터운 입술만 띠하니 내민 채 쌀이 문 밖으로 나섰다. 달이 동그랗게 머리 위로 수았고 촉촉한 밤이 제법 서늘했다. 이슬레린 논의 벼입에서는 이슬방울이 반짝인다. 집집에서 모깃불을 질러 매캐한 보리껴 냄새가 코로 스민다. 모깃대 소리가 귀 옆에서 멀리 들린다. 덕세는 쌀이문 밖에 서서 곰방대에 담배를 붙이다가 저편으로 점례가 절구대를 들고 찰래찰래 오는 것을 보았다. 아까 저녁 때 빌려간 절구대를 도로 가져오는 것이다. 덕세는 못 보고 담배를 붙이는 채 하고 있다가 점례가 옆에까지 바싹 왔을 때 누구냐? 하고 소리를 꽥 질렀다. 아이머니 깜짝이야. 점례는 자스라이 놀라 소리를 치며 물러서다가 이내 암상이 나서 저런 망할려는 자식 남 깜짝 놀래라고 썩을려네 자식 하고 소담스럽게 욕을 한다. 인연의 가시네를 가리쟁이를 쫙 찢어놀라. 내 인연의 가시네 누구 너로 그런 하고 덕새는그 육중하게 생긴 코를 벌심거리면서 점례를 붙들려고 와락 덤볐다. 그러나 점례는 들었던 절구 때만 쾅 내던지고 미꾸라지같이 살짝 빠져 쌀이문께로 달아나면서 아 나했다 하고 놀려댄다. 그러고는 날 잡아라는 듯이 쌀이문 기둥을 안고 서서 해족해족 웃는다. 덕새는 쫓아가 붙잡아서 혼을 내주고 싶었으나 어머니가 또 눈에 더디간다고 야단을 할까 봐서 그래 내 인연을 가시네. 내일 보자. 하고 돌아섰다. 내까지껏 한나 안 무섭단다. 점례는 덕새의 등 뒤에다 대고 고를 올려준다. 인제 보아 인연을 가시네야. 내일 내가 붙잡어서 그놈의 욕 잘하는 주둥이를 안 찢어놓나. 피. 아나 겠다나 같으면 시방 쫓아와서 붙잡았구먼. 이 말에 덕새는 획 돌아서서 점례를 우드커니 바라본다. 바라보다가 그는 더 자세히 보려고 한 걸음 두 걸음 천천히 점례의 앞으로 다가선다. 점례는 달빛에 희게 떠오르는 얼굴을 되들고, 왼눈을 갠소름이 감으면서 덕새의 얼굴을 마주본다. 덕새는 한참 만에 고개를 혼자 갸웃거리고 돌아섰다. 이튿날 저녁때 덕새가 논에서 돌아오느라니까. 정생원이라고 동리의 일서두리꾼이 운말로 가는 갈림길에서 술이 얼큰히 취해가지고는 비틀거리며 삐어져 나왔다. 게다가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고 이 바쁜 때 저렇게 차리고 어디를 가서 또 저렇게 취했나 싶어 덕쇠는 어디 갔다 오슈? 하고 인사삼아 물어보았다. 어 덕쇠 응 덕쇠. 정생원은 말도 걸음처럼 비틀거린다. 어디 갔다 이렇게 취하셨어라오? 응, 나. 응, 사주. 사주 갖다 주고 술 대접받았다. 하, 우리 덕새도 혼인을 정하면 내가 사주를 갖다 주지. 하하하. 누가 또 장계를 가간디라오? 장가? 장계가 아니라. 시집이다 시집 누구라우 점례가 점례가 벌써 시집을 가라오 벌써라니 나이 열여섯 살인데 덕새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뜨끔해지는 것을 어찌하지 못했다. 그는 지금까지 점례라면 한 동네에서 사는 개집아이요 말괄량이요 서로 욕질을 하는. 그래서 서로 미워하는 그런 개집아이라고 밖에는 더 생각한 일이 없었다. 그랬는데 시집을 가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나니 가슴이 갑자기 뜨끔하며 이어 웬일인지 마음이 섭섭해지는 것이다. 어디로 간데라오? 잠시 말없이 걸어가다가 덕새는 이렇게 물어보았다. 음말 오남이라고 있지? 정생원은 대답 대신 도리어 묻는다. 예, 그 사람이여.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덕세는 심정이 상했다. 오남이라고 나이 서른 살도 더 넘은 털보여 아주 술 망나니다. 어떻게라니? 하고 정생원은 덕세의 그런 속도 모르고 신랑 될 사람을 추어넘긴다. 나이는 좀 칭이지지만 아그시야그 사람은 그새 머슴에 살아서 돈을 200원이나 메았단다 그래서 100원은 점례집으로 납채로 보내고 100원 갖고 장가간단다 너도 어서 어서 돈을 메어 갖고 장계 안 갈래? 하하 덕새는 어젯밤에 달빛에 희게 떠오르던 점례의 얼굴을 다시 생각하면서 고개를 수그리고 길을 걸었다. 그날 덕새가 전에 없이 저녁밥을 입맛없게 먹고 앉았노라니까 점례가 또 절구 대를 빌리러 왔다. 덕새는 모르는 채 하고 슬그머니 일어서서 쌀이 문 밖에 나와 점례를 기다렸다. 점례는 안에서 덕새 어머니와 종알거리다가 덕새가 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 나오듯이 나왔다. 내 인연을 가시네. 너 어제 저녁에 무얼 했냐?덕새는 길을 가로막으면서.그러나 소리를 죽여서 이렇게 엄포를 했다.내가 허기는 무얼해?점례도 짐짓 뾰롱해서.그러나 왼눈을겐소름이 뜨고 덕새를 유심히 바라본다.둘이는 잠시 말이 없다가 덕새가 불쑥.너 시집간 담서.하고 지천을 하듯 묻는다. 점례는 고개를 푹 숙여버리고 대답이 없다. 또 잠시 말이 없다가 왜이 가시네야 그 털부 녀석 한티로 시집을 가? 내 한티로 오지. 하고 덕새의 말소리는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러나 점례는 아직도 말이 없다. 덕새는 점례계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너시집까지말어라 점례는 치맛 고름만 만지고 있다가 한참 만에. 그래도 어떻게 돈이랑 받았다는데. 하고 볼메인 소리로 두런거리나 힘은 없다. 돈 도로 내주지. 사주도 도로 찾아오고 돈 벌써 절반이나 쓴 걸. 이번에는 덕세가 말이 없다. 그러다가 한참 만에. 너 그럼 시집 갈래? 하고 묻는다. 나 갔다 도로 올게. 점례는 고개를 갸우시 쳐들고 웃는다. 잔말? 응. 꼭? 응, 꼭. 그러면 1년만 갔다가 오너라. 응? 응, 꼭 올게. 그 대신 장가가지 말고 기다려야지. 응, 나 장가 안 가고. 꼭 기댈릴게. 둘리는 서로 치여다보고 즐겁게 웃었다.